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 입양하세요의 새로운 겨울방학 업데이트가 진행을 했습니다 어, 정식 명칭은 겨울방학이고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라고 거의 진행을 하죠 이야기를 하죠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이벤트 즉 이번에 입양하세요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입양하세요 이벤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예정인데요 지금 처음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하얀 눈이 내리고 있어요 오! 그리고 맵들이 모두 눈으로 뒤덮이게 되었고요 위에 보시면 우리 쿠키 진저브레드가 화폐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로벅스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3,500 로벅스에 5만원이나 드네요 야 이거 너무 많이 든다 음, 그러면 이 쿠키는 과연 어디에 쓸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알아가보도록 하죠 자 전부 눈이 내리고 있어요 아 근데 내가 사는 아직 기억은 눈이 안내렸는데 빨리 눈 내렸으면 좋겠다 자 일로 오니까 Hey friend! Got a second to help me? 안녕 친구! 날좀 도와줄래? 하고 상호작용 키가 나오는데 어, Build a snowman!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그렇습니다 우리 눈사람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네요 한번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오쌍 오쌍 짜잔 빌드 오 스노우맨 아 다섯 명의 스노우맨이 아 다섯 명이라고 해야 되나? 어 스노우맨이 맨마다 곳곳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눈사람들을 모두 만들어주면 되나 봅니다 자 일단 눈사람부터 만들고 나서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오 저기 새로운 친구도 있네요 저것도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약간 혀각고인다 일단 제가 차량이 이건 뭐지? 차라리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 뭐야 이거? 나 이거 처음 타봐. 안 탈래. <웃음> 지금 일단 눈사람들을 빠르게. 아 어, 저기도 있네. 눈사람들을 빠르게 찾아서 만들어보도록 하죠. 아 여기도 있네. 안녕 친구. 우리 근데 왜 영어로 나오지? 아까 그 휴대폰으로 했을 때는 한국어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영어로 나오네요. 자 일단 눈사람들을 모두 원래대로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럼 과연 뭘 줄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제 아 이거 눈사람은 명이라고 해야돼 개라고 해야돼? 아니면 말이라고 해야돼? 음. 눈사람도 엄연히 이름엔 사람이 들어가니까 명이라고 해야되나? 근데 사람은 아닌데? 음, 이거 애매하구만 일단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죠또 눈사람이 어디에 있을지 자 여기에도 눈사람이 있네요 우리 캠핑... 캠핑장 캠핑장 바로 앞에도 눈사람이 존재하네요 여기 와서 눈사람 또 만들어주도록 하죠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좋아 좋아 만들어줘라 짜잔 이제 마지막 하나를 봤는데 이 하나는 어디 있을지 한번 빠르게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눈사람의 위치는 캠핑장 바로 옆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모두 어, 눈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짜잔! 모든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오우. 자 그러면 은 눈사람을 만들어서 300 진저브레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오우. 자 그러면 진저브레드도, 받았, 아, 진저브레드도 받았겠다. 다른 것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은맵 주변에 이렇게 진저브레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알아가 볼 겁니다. 자 처음 왔을 때 여기에 보시면은요. 어 짐저브레드 투 컬렉트라고 해가지고 스케이트를 타고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 또뭐 펭귄 이 있네. 오자알 y 레디투 레이스. 자 레이스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준비하시고 오 오케이 오 갑시다. 갑니다. 우자 이거 빨리 이거 먹어 먹어 펭귄한테 다음에 안 돼, 그리고. 자, 가라는 곳이 이렇게 점점 정해져 있네. 훗! 오! 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팽이리 하 한다, 팽이리 하 한다. 미안해! 자, 여기서 또뽑가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화내지 마. <웃음> 일로 가서 쭉. 와, 하나 못 먹었다. 혹시 모르니까 먹자. 자, 30초. 얍, 얍, 얍. 뚜두두두두두두두오오기 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많아요 오오 좋아 핫! 아! 또하나 못먹었다 혹시 모르니까 먹고가자 얍! 일로가서 천천히? 너무 빨아 근데 레이스인데 천천히 가면 안되는데 자 먹어주고 여기서 냠냠 다 먹어주고 다 먹어주고 자 오케이 좋아요 일로가서 펭귄 조심하고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오, 오, 오, 펭귄, 오, 위험했어. 쇼. 이게 먹으면 소리가 나오네. 자, 천천히 펭귄 피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안에 펭귄 아 <웃음> 먼저 갈게. 음, 펭귄이랑 부딪히면은 이렇게 시간이 여러분들 가게 돼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얍. 야, 따세요. 좋아. 펭귄 피하고, 핫! 간다. 이거는 이거는 펭귄도 부딪혔으니까 상방이야. 나도 나도 나도 가고 있었을 뿐이라고. 오, 오, 오 깜짝이야. 오. 자 f i n i s 자 finish your time도 1분 42초가 걸렸네요. 음자 그리고 일로 오면은 제가 먹은 160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나 봅니다. 오 좋아요. 자 이렇게 진저브레드 460개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부터 맵을 보면은요 선물상자가 있잖아요. 이 선물상자 이렇게 가서 뭐가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상자를 보시면은 짜자잔 어, You'll find the s n o w b a r l launcher part 라는 거를 얻었다고 뜹니다. 음 이게 어디에 갖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되네요. 선물 상자가 많거든요. 이거 선물 상자로 다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 또 선물 상자가 있죠.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되네요. <웃음> 이거는.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선물 상자. 뭔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선물 상자가. 가서 검색 해주면은 뭔가 뒤적뒤적 찾습니다. 찾아서 여기서 오 스노우 볼 런처 파트. 스노우볼 런처라는 게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템인가 봅니다. 이 선물 상자를 다 찾아가지고 이 선물 상자 안에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건가 봅니다. 이번에 나온 한정판 아이템. 자, 이걸 다 찾으려면 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찾고 갈까? 라고 생각했더니만 도착해보니 짜잔! 새로 나온 곳에 도착을 했네요. 자, 여기 새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윈터 킨. 킨? 킹도 아니고 킨이네? 음, 영어. 안녕, 나 윈터 킨이야. 난 윈터 힌터. 무슨 뜻이지? 어, 잠깐 시간 되니? 음, 무슨 일이야? 어, 랄랄라랄라라 여긴 뭐지? 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네요. 들어오면은 짜자잔! 우리 크리스마스를 위한 맵이 새롭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새로 나온 신규 패드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오 어, 이건 뭐지? 아, 진저브레드 구매 자, 여기 보시면 스노우맨, 그리고 예티. 우리 최강의 지금 프로스트 퍼리. 어, 우리나라말로 따지면은 겨울이 그냥, 그냥 겨울용이라고 부릅시다! 우리는! 음. 겨울용 같은 경우는 800 로벅스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여기 렉시.. 렉렝? 라는 어, 캐릭터는 4000 진저브레드! 응? 우리 스노울! 어... 눈, 눈놀빼미는 10000 진저브레드! 우리 그리고 물소 같은 경우는 3500 진저브레드! 응? 스노우맨 같은 경우는 2,000 진저브레드, 예티 같은 경우는 6,000 진저브레드로 구매가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 새로 나온 입양하세요 신규 업데이트 겨울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쭝